네, 안녕하세요 문찬 입니다. 오늘은 견색 견심차창에서 나온 여시라고 하는 차를 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이무지역에 있는 아, 야생 황산차로 만들어진 차품이고요. 아, 올해 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200g 소병으로 어, 제작이 돼어서 어, 출품된 것인데요. 아, 이경색견신 차창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차를 좀 통단 이상으로 사면 이렇게 쉬운 편을 따로 보내줘요. 그것도 좀 넉넉하게 한 20g 정도 보내줘서, 아, 본 제품을 아, 뜯지 않고도 어, 차, 차를 시험해볼수 아,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예. 네. 일단은 제가 시음편 온 샘플로 시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찬물을 100도씨로 끓여서 지금 준비를 해 놨고요 일단 차워와 수구를 덮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도 내외의 물로 들여서 드시면은 차의 향과 맛을 동시에 잘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의 온도를 80도로 낮춰 놓고요 일단 90도로 덮인 차호에 태플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풍 중에서 3.5g 정도 네. 3.5g 정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차고를 이렇게 덮인 후에 수영차를 넣고 초에서 1분 정도 놔두면 건차향을 훨씬 더 진하게 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품을 처음 시험하기 전에는 건차향을 맡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구와 찻자는 얼추 어, 덮여졌고요. 네, 그 황산차라서 그런지 일반 차에 비해서 단맛, 우리가 흔히 밀양이라고 하죠 밀양은 그렇게 어, 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무차산이기 때문에 이무차산 고유의 은란한 밀양과 에, 그런 에, 기본적인 그 신차의 품내 이런 것들이 나긴 하는데 어,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세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 나오는 차들은 아시다시피 제다 과정이 과거와 달라서 세차를 렇게 너무 오해하실 필요도 없고 대부분의 차가 상당히 깨끗하게 조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세차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의 차가 과거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탕색이뭐 아주 연한 예. 신철에서 아주 현재 채탕색은 아주 연한 그냥 예, 물이 살짝 비치는 정도입니다 일단은 예, 음차하는 동안에 첫제된 물을 다시 한번 수거해 넣어서 배차를 해주고요 어, 잠시 기다리시면서 이 찻장을 공기와 이렇게 반응하게 약간 흔들어서 코에 대보시면 예 네. 대저향을 맡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차는 아 지금 세차 단계에서는 차의 특징을 아 그렇게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아 올해 나오는 신차, 아 고수차, 신차에 비해서는 향 자체는 상당히 아 연합니다 이게 아마도 그 야생차, 뭐 중국어로는 황산차라고 되게 많이 쓰는데, 황산차의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시음기를 올렸던 그 야취천성도 완전 야생차였는데, 아그 차도 일반 우리가 아 마시던 돼지차나 또는 아 고수차에 비해서 아, 작품 자체에서 그 고산미라든가 향 같은 것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아, 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 첫보를 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온도가약 80도 정도로 에, 내려가고 있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는 시간을 조금 길게 접어 오려고 하겠습니다. 15초 정도 우려서 한번 시험을 해 많이 풀린 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초포수구에 따라서 가루가 좀 가라앉을 동안 기다리기로 해보죠 일단 색상은 한 15시 정도 올렸는데 보통의 신체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색상이 나온 것 같아요 가루 부스러기도 렇게 많지 않고요 이 색상이 연한 겐나리색으로 나와서 어 일단은 첩포의 맛이 어떨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 1분 정도 차가 식은 후에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온도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정도 지금 아, 기다렸는데요 61.5도 61.6도 정도 나오네요 네. 아 60도 보다 높은 온도로 마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 10도에 두운 물이 들어가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60도 이내에서 마시려고 합니다 거의 60도 정도 신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음, 고민은 거의 없고요 산미가 약간 느껴지고 후운이나 회방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야생차의 특징이 강한 고산미라든가 이렇게 임팩트가 바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서서 시험했던 그 야추천성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야생차는 이 우리는 횟수가 반복될수록 좀 이제 뒤로 갈수록 그차 맛이 으로나오는 특징이 있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도 한번 빠르게 3포 4포까지 우려서 마셔보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포째 예, 차를 우려보았습니다 1포와 마찬가지로 아직 색은 약간 연한 개나리색이고요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고산미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아 나시고 나서 후운이 조금 늦게 따라오긴 하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빙도같이 단맛 달다 하는 느낌이 확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미세하게 후운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삼포째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도의 물로 어, 매포 15초간 우려서 한번째 마시고 있습니다 아 이제 조금 그 산미가 네, 혀 끝에 느껴지고요 혀를 쪼여주기 시작하고 아, 그 뒤로 이제 후운이 조금씩 날아오고 있습니다 보통 차는 보통 1포 내지는 2포 정도에서 나타날 어 1포에서 나타날 정도의 그런 상미가 3포째, 15초씩 세번분 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상미가 확연히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색견심이라고 하는 차창에서 이무변경황산차라고 제목을 붙여서 나온 차인데요 이무 변경지역에 있는 원시림에서 황산 찻잎을 갖고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대수차라고 써 놓은 걸 보니까 수령이 그렇게 오래된 구수차는 아닌 것 같아요 찻잎은 비교적 제다가 깔끔하게 된 상태이고요 역전 아주 정상으로 깨끗하게 보입니다 첫번째까지 시험을 해봤고요 그동안에 1포 2포 3포를 모아놨던 물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확연히 산미가 혀 끝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아, 처음에 1포째는 거의 못 느꼈고 2포째는 약간 비친듯 했는데 아, 이 모아놓은 물을 마셔봐도 이제는 산미가 혀에서 시작하게 느껴집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후는 아주 약하고요 아, 아직까지는 폐감이 이렇게큰것 같지도 않고 몸의 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10분 정도 쉰 후에 4포째부터 다시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한 8분 정도 지금 휴식을 취하고서 4포째를 15초간 아, 1 5초가 우려보았습니다 1,2,3포에 비해서 4포는 상태이 조금 더 진해졌고요 그렇지만 일반차에 비해서는 연한 편이고 이제 차 우린 찻잎에서 어느 정도 그 약간의 플레와 비슷한 비린내 그리고 신차 특유의 그런 향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야생차가 아무래도 일반 우리 재배차에 비해서는 우리는 시간이나 찬물이 녹아나오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시험했던 다른 차들과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차 각각 개개인의 차 맛과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차 맛이 진행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4번째에서는 약간의 물질감도 비치고요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은 전혀 없고 아까 삼포와 마찬가지로 상미가 어, 약하게 느껴지고 어, 상당히 어, 생각했던 것보다좀 맛이 이차원적이라고 어, 해야 되나요 네, 다채롭지 않고 그냥 어, 밍밍합니다 네, 지난번에 야취천성차 같은 경우에는 4포번째부터 맛이 이렇게 확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차는 올해 신차에 해서 그런지 아직은 아 그렇게 특진적인 맛을 잡아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투차량이라든가 뭐 물의 양 이런 것들을 아 조절을 해서 아 조금 더 마셔봐야 될것 같고요 야생차가 아무래도 좀 있는데 아 속도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만 더 우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이번에는 1분 정도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눈 진작으로 한 3g 에서 3.5g 정도를 넣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한 7g 이나 8g 정도로 좀 많이 투철을 해서 한번 도려보고 아, 맛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맛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아, 그 시음기는 제 아, 네이버 카페 아, 차사람 업무천에 아, 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시음기 올리려 구입자카페에다글 아, 올리려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 동영상 시연기는 일주일에 두번 내지는 세번 가능하면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추석이라든가 이제 또 본업이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가거나 하면은 정기적으로 올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은 화목일 이렇게 세 번을 준수를 하려고 하고요. 어,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시음기는 제가 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어, 하루에 한번 정도 또는 이틀에 한 번은 꼬박꼬박 올리고 있는데 어, 이번에는 뭐, 이사하고 차방 정리하고 하느라고 어, 한동안 소원했습니다. 추석 지나고서부터는 다시 한번 어, 일상으로 돌아와서 시음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났는데요. 4번째 네. 떠나왔던 거는 네, 나중에 합쳐서 시험해보도록 하고 옷도 이제 한 1분 정도 우린 창문 네, 한번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단 수색이 아주 진해지지는 않아요, 않아요. 거의 뭐 예, 수색이 특별히 진해지지는 않고요 아직 진화가 덜된 순차님 예, 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 보통의 그 신차 어, 특히 소수차나 뭐 고수차라고 하지만 대수차로 예, 추정되어지는 차들은 4포5포 되면 아주 그 노란 병아리색으로 차색이 우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연합니다 차, 차 자체는 아주 맑고요 예, 그 부스러기가 거의 없어요 다른 차에 비해서 예, 장부스러기가 거의 없이 보다시피 예. 일부 큰 것이 몇개 있긴, 있긴 하지만 미세한 가루라든가 부스러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걸음망을 안 쓰고도 비교적 깔끔하게 마실 수가 있어서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에 예. 동차로 나왔는데 아, 이번 겨울이 지나서 내년 한 4월쯤 되면 또 맛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특히 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맛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죠 3년에서 5년 정도 신차, 생차 같은 경우는 이거야 비로소 어느 정도 차가 안정화가 되고 5년 정도 지나야 이제 그 차품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대이기에서 나왔던 작년에 많은 구수차들도 초기에 어, 시험하면서 품평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서 그 작품에 대한 평가가 어, 상반되게 나온 경우가 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어, 보이자 같은 경우는 특히 어, 행차 신차 같은 경우에는 어, 초기에 그 경험을 초기에 차를 마시고 시험했던 그 경험을 빨리 머리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제품이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보관을 해서 익히면 2, 3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맛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 그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차는 오래 오리니까 이제 단맛이 아,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고 약간의 고미도 이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일본가오렸는데 이제 고사미와 그 뒤따르는 후운 그리고 단맛 혀 안쪽에서 이렇게 침이 고이면서 아, 회감도 따라오고요 네. 일단은 지금 오보까지 오렸는데 물을 한 10분 정도 길게 우려서 한번더마셔야될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저녁 10시 17분인데 지금 물을 붓고 한 25분 정도에 차를 따라서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분 정도 한번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정도 우린 왜 과연 차의 맛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우러져 나오는가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6호째를 약 8분간 지금 모리고 있습니다. 25분이 되면은 아, 따라보려고 하는데요. 어, 아까 한 1분 정도 우려들 5호에서는 이제 고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상다가 산미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호운도 아, 어느 정도 따라오고, 근데 일반 차 신차 고수차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이런 3 5오 그람 정도 넣고 아, 1 0 초만 우려도 5 초만 우려도 나오는 부정의 그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생 차량 특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 차만의 특성인지 아니면은 이 차가 아직 익지 아,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 시음기를 남겨놓으면 또 1년 2년 후에 같은 차를 마실 때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죠 글로 남기는 시음기건 동영상 시음기건 시간이 흘러서 몇년 후에 같은 차품을 마시면서 그때 적었던 글 또는 동영상과 비교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음기를 일상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잘하든 못하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차를 마신 그 느낌 그대로를 뭐 적거나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이것을 업으로 하거나 판매를 하는 그런 분들과 달리 그냥 차를 즐기는 네, 그런 기호인으로서는 어,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어떤 작품을 선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어, 얘기하시면 됩니다. 차 에, 수색이 어, 8분을 우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에, 크게 진해, 진해진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예. 아까 1, 2포제는좀 연했고요. 아, 3포부터 아, 3, 4포는 어느정도 정상의 해차 그다음에 5포 6포는 상당히 길게 1분간 또 8분간 이렇게 오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차에서 한 10초 15초 정도 울리면 나오는 한3 4포의 수색 정도입니다 수색 자체는 상당히 연하다 그 다음에 맛도 상당히 연하다 이제 오래 올렸던 5포째부터는 어느정도 산미는 증가를 많이 했고요 고미가 살짝 비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고산미가 지나가면서 후운이 어느정도 따라하는데 육포는 8분만 우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 고수 생차 신차를 8분 정도 우리면 쓰고 떨궈서 못 마실 정도로 진해지거든요 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맛있습니다 8분 오렸는데, 예, 네, 당연히 이제 고산미가 있죠. 그러 뭐, 아, 쓰다, 아, 이럴 정도의 고산미는 아니고요. 예. 네, 마치 그, 파카롱 산차, 아, 제가 아, 작년에 아, 여러 그 네이버 카페, 차 관련 카페에 시기도 많이 올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원들에게 소개했던 어, 박하롱산차를 처음 우렸을 때마시 그런 맛이 나요 1포 내지 2포째 맛이 납니다 이 차는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어, 이무지구 변경원시림에서 어, 자라고 있는 황산차 야생찬잎을 갖고 만든 어, 차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그 단맛은 덜합니다 부운에 따른 단맛은 파카롱하고는 비알바가 아닐 정도로 약하고요 다만 이제 느낌적으로 그 고3이 혀를 쪼여주는 파카롱 전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강한 산미로 혀를 쫙쫙 쪼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느낌이 육포제에서 8분 정도 오르니까 그래서 이 야생차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는 지금 당장 마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1,2년 정도 묵힌 후에 어느 정도 차가 익어갈 때한번더 시음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수장고 직행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견식, 견색 견심 차창에서 나온 아, 이무 아, 변경 원시림에서 만든 야생차 여시라고 하는 야생차인데요. 200g짜리 소병으로 어, 출시된 차입니다. 아, 이 차를 시음을 해봤고요. 간단하게. 아직은 아, 차가 엄청 맛있다. 아, 맛을 만하다. 아, 그렇지는 않지만 야생차이니만큼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차의 총평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차생활 어, 잘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어,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추석 기간인데요. 추석 기간에 특히 어, 조심하시고 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홍천의 좌충우돌 보이차 어, 시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